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의 주제는 기토식 하면서 손발이 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손발이 저릴 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해질의 이탈입니다 우리가 기토식 하게 되면 초반에 수분이 다양으로 빠져나가면서 전해질이 좀 부족해지는데요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이 다신경 전달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한 번에 같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신경을 전달해줘야 될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소금물을 드셔주시거나 아니면 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영양제를 섭취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 소모하면서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그 결과 그 근육 사이사이에 있었던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토식을 하게 되면 맨 초반에는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우선적으로 혈당을 올리는데 사용합니다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올리게 되죠 어, 그 결과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이 서서히 고갈되게 되는데 근육이 약간은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의 이탈까지 같이 일어나겠죠 그 결과 이 근육 사이사이에 있었던 신경이 조금은 수축이 되는 상황에서 눌리면서 우리 손발이 조금은 어, 저리네 이런 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키토식을 조금 유지해 주시면 다시 우리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 보충이 되고 신경 눌림이 조금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키토식을 더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뭐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서 우리 몸속 근육 자체를 조금 더 키워주신다거나 아니면 은 근육 안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좀잘 풀릴 수 있게 잘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세 자체가 조금 망가져 있으면 근육이 더잘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유지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금방 사라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키토 초반에 많이 당황스러운 변화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전해질 이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혈당을 빠르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을 통해서 극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피셜이었습니다. 시인수 감사합니다. 안녕!